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30대 입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자동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도 발전되어 가는 시기에 업친대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인지 유튜브 시장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말은 좀 안되지만 레드오션이면서 블루오션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덩달아 편집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 강의 컨텐츠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보도 알려주고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죠 PC와 모바일 모두 제가 사용해보고 추천드리기 위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입문과정으로는 곰믹스와 백믹스가 있고, 뭐 초보과정으로는 모바비, 중국과정으로는 파워디렉터랑 베가스프로, 고급과정으로는 파이너컷프로와 프리미어프로, 가빈치 리졸브가있는데이세개는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에서는 무료 및 초보는 캡컷과 비타, 소가금 및 중급에서는 블루와 비바비디오, 소가금 및 고급에서는 파워디렉터랑 키네마스터가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모바비와 파워디렉터, 키네마스터와 파워디렉터, 캡컷을 추천드려요. PC버전에서 베가스 프로와 파이너컷 프로, 프리미어 프로는 제외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나쁘다거나 사용 유저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이제 막 유튜브나 편집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혹은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그렇게까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무료 또는 소각금 프로그램도 좋은 게 있으니 알려드리고 싶고 나중에 더 배워보고 싶거나 여유가 되시면 해봐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까진 제 강의를 보시면서 많이 배우셔서 저보다 더 뛰어난 유튜버 혹은 편집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베가스 프로나 파이널컷 프로, 프리미어 프로가 어렵고 금액 부담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어렵지만 무료 프로그램이라 열심히 공부 중이고요.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린 프로그램을 앞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고 그 외에도 무료 및소각금 프로그램을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알아낸 게 있는데 아직 사용을 많이 안 해본 것도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